양압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준다. 그렇죠. 네.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왜 치킨집이나 이런데가 이렇게 오픈하고 그럴 때만 이렇게, 아 그렇죠. 이렇게 측출한 그 바람 이형 네. 그런 맞아요. 거 비슷한 건가요? 같은 원리입니다. 네. 그게 바람이 안 불면 그 인형이 무너지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음. 그렇게 닫히니까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. 팽창시켜주는 걸 유지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공기를 아...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. 그렇죠. 네.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니까 소장님 네. 말씀에 의하면 네. 그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네.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기인형처럼 네.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네. 넣어준다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내쉬는 네. 숨은 또 어떻게 해요? 그거를 이제 뚫고 내쉬어야 되죠. 내 스스로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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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동 양압기도 있고, 음. 어, 고정형 양압기도 음, 있고, 음. 어,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, 음, 이 메이커 별로 음. 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음. 네, 원리는 다 대동소이 합니다. 그러니까 대동소이 한데 결국은 음. 숨을 계속 공기를 불어 불어넣어 넣어줘야 되고, 이거를 기도가 팽창, 그 협착되지 않도록 음. 유지해주는 이렇게 벌어지도록 네. 예, 공기를 네. 계속 넣어주면 네. 이렇게 기도가 그렇죠. 벌어지나 보죠. 그래서 어, 압력이 셀수록 내쉴 음. 때 힘들잖아요. 그렇죠,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, 네. 어, 막 들어오는데 내쉬다가 한번 하면 이제 공기를 꾹꾹 먹죠. 그러면 배가 빵빵 나면서 <웃음> 자다가 방구를. 이런 <웃음> <툭 웃음> 일들이, 아 뭐그무지일수죠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처음에 양압기를